합니다. 저 열반경에 고기더광보살이 백불원하대 열반경에 고기더광보살이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을 올리되 범사중금과 사중금을 범하니와 사, 중, 금이라. 네 가지 중대한 금계. 네 가지 아주 무거운 금계가 있는데, 그걸 범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 바라이라, 이래죠. 바라이라 그러면은 추방이라는 뜻인데, 네 가지 를그 추방하는 금계를 범한 사람과 작, 오역제와 오역제를 지은 사람과 오역제도 다섯 가지를 거역했다. 뭐알아하는을죽겠다 부처님 몸에 피를 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오역제가 있죠. 오역제를 지은 이와 및 일천제 등이 일천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 불신 이래가지고 성불 못한다는거죠. 그런 일천재 등이 당단마땅히 <웃음> 선근과 불성과 선근과 불성을 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죠. 열반장에서 그래서 사바라이를 범한 사람, 오역제를 지은 사람, 전혀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 선근도 다 끊고 불성을 다 끊느냐 그네들에게는 불성이 없느냐 선근공덕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거죠 그러니까 불언하사대그처님이 말씀을 하시되 선근이 유이하니 선근공덕이 두가지가 있으니 일자는 상이요 이자는 무상이며 또 하나는 상이고 항상 한 거고 하나는 항상 하지 않는 거다 또 불성은 비상이며 또 무비상이니라 선근은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무상인데 불성은 상도 아니고 이상이며 무상도 아니니라 그래서 시고로 이런고로 부단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명의 불이니라 불이라고 하나니라 둘이 아니라고 하나니라 일자는 선이요 이자는 또 불선이니 첫째는 선이고 둘째는 또 불선인데 불성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라 심명불이니라 이것을 또 이름하여 불이라고 하나는니라 그래서 이제 불성은 둘이 아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이 육조단경에 많이 나오는데 견성이라는 말은 열반경에서 명견불성이라 불성을 밝게 본다 이런 말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즉견심성이라 곧심성을 본다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고 즉견심성 곧심성을 본다 이제 기신론에서 한 얘기고, 명견 불성. 불성을 밝게 본다. 이렇게 특히 이제 열반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불이지법이라는 거죠. 불이. 불이 아닌 법이다. 그런데 선정이니 해탈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이법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선정 그러면 은 산란이라고 하는 게딱 전제로 돼서 산란한 마음이 아닌 게 선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법이고, 해탈이라 그러면 번뇌가 전제로 돼가지고 번뇌의 속박이 아닌 게 해탈이다. 그래서 둘론선정해탈이라 선정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이 그럼 뭐를 논하느냐? 유론견성이라 오직 견성을 논한다. 그리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견 불성인데 불성을 밝게 보는 것인데 그 불성은 무의지법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닌 법이다. 그래서 그 무의지법, 둘이 없는 법을 이제 보는 것이 불성이고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은 선도 아니며 불선도 아니다. 선 아닌 것도 아니다. 시명 불인이라 이것이 이름이 불인이라 둘이 아닌 것입니다. 온지 여계를 온과 그리고 개를 오온 18개. 뭐 이런 거 이제 오온 12차 18개. 이런 그 법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온과 개를 범부는 견이나 범부는 둘로 보나 지자는 요달 기성이 무이하나니 지혜로우니는 그 본성이 둘이 없음을 요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으로 보면 나타난 상으로 보면 다 상대법이고 둘인데 그 본성으로 보면 그 본성이 둘이 없는 것을 여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지성이 둘이 없는 본성이 즉시 불성이라고 하였나니라. 이렇게 이제 그 열반경 이야기를 간략히 간추려서 그 육조해능대사인데 그 당시에는 뭐 부용거사 방아찢은 그런 거사가 인종 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인종 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인종이 문설하고 인종 법사가 그런 그 부용 거사 방아찢은 거사의 말을 듣고 환의 합장하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합장하여 말을 하되 모갑의 강경은 모갑이라 그러면 자기 본인을 가리키는 거죠. 본인, 나의 나의 강경은 내가 경을 강설하는 것은 나라는 뜻입니다. 모갑이라는 얘기네요. 내가 경을 강설하고 경을 강론하는 것은 유여, 와역이요 자갈역전대데 밑에 거는 기왓장, 돌멩이, 이런 거와 같고 유여라고 하는 것은 같다 이 말이죠. 내가 강경을 하는 것은 마치 와역과 같고, 인자 논의는 인자, 당신께서 그대께서 논의, 그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를 논하는 것은 유여, 마치 짐금과 같다고 하였나니라. 그래서 인종 당신이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것은 와역이고 부용 거사가 말하는 것은 짐금이다 아주 진금과 같다고 하였나니라. 그래서 이제 인종 법사는 교설 체계에 의해서 말을 하고 이제 육조는 그 마음 체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런 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이야기를 해도 교리 체계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교리를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으로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교리 체계로 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영험담으로 이제 영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이 인과의 기초를 둬가지고 누가 선행을 해서 어떤 복을 받았고 기도를 해서 어떤 효험이 있었고 그그 전에는 이 영험담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세에 와가지고,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이게 거의 사라지는데, 이게 1945년 이후에 이게 이제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영험담이라는 게. 그 기록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영험담이. 그리고 그전에는 대중설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험담이죠. 1 0일 기도를 해서 어떤 영험을 얻었다. 화원경 복송을 해가지고 어떤 영험을듣다금강경을뭘만 번을 읽고 어떤 영험을듣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설법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전혀 모르면 뭐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강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떤 영험을듣다든지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떤 영험으로 듣다든지. 요즘 이제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이런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라든지 일제시대까지도 그 대중들이 불교와 접할 수 있는 건 영험담입니다. 실제 이런 육조단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험담을 가지고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교의 체계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그 체험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달라서 어느 절에서 조심스님이 계신데 그냥 바로 이제 수행 체험으로 설법을 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손주상자가 불교대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교리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교리설명하는 것도 그게 설법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그 많이 달라가지고 교리설명이 무슨 설법이냐 이거예 그래서 그때 아주 상당한 그런 뭐라 그럴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대학을 나와서 설법하던 그 젊은 사람이 자기는 교리 설명밖에 할줄 모르는데 그럼 그것이 설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설법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교리 설명이 과연 설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웃음>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도를 많이 해서 그 기도에서 자기가 느낀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영험담이 되는 거고 수행을 많이 해서 수행에서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런 그 체험 설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영험도 없고 수행 체험도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험도 없고 체험도 없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될까? 누가 뭐 그러는데 석가모니가뭐 아리안족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웃음> 혈통이 뭐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러더라. 뭐뭐 뭐 이렇게 뭐인종론 쪽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석가모니가 무슨 저그 출가를 하게 된 것도 인생무상을 느껴서 출가한 게 아니고 옆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작은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어쩔 수 없이 뭐 갔다고 하더라, 뭐. 보통 대학에서 흔히 듣는 얘기, 이런 얘기 막 듣거든요. 그 그런 이야기가 과연 설법인가. 그런 이야기가.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뭘 어쩌자는 건가. 그 방향성도 없고, 또 그런 목적성도 없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그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 경을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리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체험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찬양한 말이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갑이 내가 경을 강론한 것은 기와나 자갈과 같고 당신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순금, 참금과 같다 라고 할때 그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또 비유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돼요. 그런데 옛날에 통도사 경봉도스님은 그 같은 말을 해도 <웃음> 체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떡은 떡인데 떡에다가 꿀을 발라주는 꿀떡이다 이랬어요. 그 떡이라도 그냥 맨떡 주는 거하고 꿀 바른 꿀떡 주는 거하고 맛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가장 문제점이 그 꿀맛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그냥 책은 쫙 놀렸는데 그거 읽어봐야 아무 맛도 없고 자갈 씹는 것처럼 맛도 없고 그걸 말해봤대자 무슨 흥미도 없고 그냥 전부 자갈 맛이지 꿀맛이 안 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전부 자갈처럼 빛도 안 나고 황금처럼 빛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책은 많고 말은 많은데 거기서 그 금빛 꿀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게 아주 큰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종법사가 그 육조가 이제 밖에 나와서 설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불교적인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법원 5조 홍인한테서 받았고 이 불교적인 형식은 인종법사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격애라고 그러는데 사실 격애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 격을 떠난 게 아니라 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는 오주홍인한테서 계승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수계를 한다든지 성녀상을 갖춘다든지 이거는 인종으로부터 그 격을 갖췄다 이거죠. 그래서 오시에예 우이 능하야 해능을 위해서 체발하고 머리를 다 깎고 채, 깎을 채짜지 깎고 원사 우사 하니 섬겨서 스승 삼기를 원했다. 왜 예, 인종법사가 이게 아주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 대단한 선배고 또 이제 지금까지 교학을 했던 분인데 그 해능이 깨달은 그 선법이 교법보다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개받은 걸로 보면 해능이 아주 후배거든요. 그 이제 깨달은 법으로 보면 재능이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제 이래가지고 제이이 선종에는 개차가 이게 법에 있어서는 무시되는 이런 하나의 예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방에서 앉는 좌차는 또 괴받은 순서에 의해서 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있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좌차는 보면 은 그 선문 주식에 보면, 그개 받은 순서대로 그큰 방에서 앉는 자리를 정한다.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 받은 거는 인종이 아주 대선대데 이거 바로 이제 법으로 스승의 지위에 여기서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조계종 선종에서도 보면, 그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 사형사제가 누가 사형인지 누가 사제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야야 견성하면 사형이지 뭐 이렇게 견성으로 그걸 넘어 버렸는데요. 견성하면 사형이지 사형이 따로 있나 그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견성 못하면 형이 아닌 거죠. 근데 근래에는 이제 사형사제를 어떻게 떠어리냐 성적 띄워봐라 해가지고. <웃음> 그 성적에 등재된 그 연월일이 빠른 사람이 제 사형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행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략 보면 그 많은 상자들이 있으면 그 사형사제가 묘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왜 묘한 거 하니 이제 숙여한 상자도 있고 건당한 상자도 있고 그래서 건당을 하다 보면 수계가 언제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사형도 갖고 사제도 갖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비를 세울 때 보면 쭉 써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써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뒤에 있다고 또 징을 가지고 와서 파내고 막 별짓 다한사람막 그래. <웃음> 그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하겠나. 그러니까. 전부 성적을 띄워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적을. 그러면 성적에 기재된 대로 하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꼼짝 못 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성적에 관심이 없어서 초기한 지가 오래됐어도 몇년 동안 성적 안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거는 이제 게으름이고 요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이렇게 달라졌구나. 요즘에는 행정적으로 이제, 행정이라는 건 재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능이 아무리 수교를 늦게 했어도 법이 이제 높으니까 스승이다. 옛날 건 이런 거예요. 옛날은. 그래서 상자가 가서 견성을 하고 왔다 그러면 스승이 법당에 모시고 청법을 하고 그게 옛날 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 전통적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웃음> 원사, 위사, 이니다 섬겨서 스승으로 삼기를 원하나이다. 능이 수어 보리수하에서, 해능이 드디어 보리수하에서,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주, 남쪽이죠. 광주, 예, 광효사라고 절이 있는데 그 광효사에 보리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광주 땅, 광효사, 보리수나무에서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개 동산 법문 하였나니라 동산 법문을 열었다. 그런데 동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오주 홍인대사가 머물던 데를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황매현이라, 고운 이름이 황매현이고, 황매현에 이제 쌍봉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쌍봉에 도우신 스님이 계셨고, 그 쌍봉에서 조금 떨어진 풍무산이라는 산이 동쪽으로 있는데, 쌍봉에서 동쪽으로 이제 풍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풍무산을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풍무산에서 이제 홍인대사가 오랫동안 계셨다. 그래서 쌍봉 동쪽 산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 다 황매 현에 있다. 근데 이제 보통 황매현인데 그걸 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황매산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황매산 그러면은 도신선사가 계시던 쌍봉, 홍인선사가 계시던 뭐 동산, 풍무산. 이걸 다 그냥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쌍봉하고 풍무산하고를 합쳐서 동산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산본문이라고 그러면 도신선사의 설법과 홍인선사의 설법을 합쳐서 동산법문이라고래요 이렇게 동산법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의 그, 득법 근원이 동산법문이다 여기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득법 근원이. 그런데 사실은 틀려요. 근원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해능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산법문하고또 발전된 거지. 그게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승 불교에서도 다 서가문이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대승이 독자적인 불교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도 전부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동산본문을 열었나니라능이어 동산에서 득고 파고 예능이 동산에서 법을 얻고 신고를 수진하야 그 신고 고생스럽고 그 힘들었던 거를 다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도인되기도 참 힘든 모양이에요. 방화도 찍고, 도망도 가고, 그 사냥하는 데 숨어도 있고, 하여튼 그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 은 남종해능선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독자적인 세불교니까 세불교가 일어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고를 다 받아서 명사, 현사하였나니라. 명이 현사와 같은나니라그실끝 하나가 아주 가냘프게, 가냘프게 매달린 그런 실 끝과 같았나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아주 약하게 부지하는 걸 현사와 같았다 많이 썼어요, 이거 말을. 그래서 달린 실과 같다. 금일에 드여 사군 군료와 승리 도속으로 오늘에 사군 우주 자사 이런 분들을 사군이라고 그러죠 자사를 사군 또 관료 또 승리 도속으로 더불어 함께 여기서 동차 일해하니 함께 여기서 같이 모인다 이 일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모임이다 명사로 볼 수가 있지만 한 일자를 모인다 라고 하는 일회를 동사로 같이 여기서 함께 모인다 이렇게 함께 모임을 얻으니 얻을 뜻자에 함께 모일 수가 있으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군과 관료와 승리와 도속으로 더불어 여기서 같이 여기서 함께 다 모임을 얻으니 함께 모이니 막비 누겁지니이라누겁으로부터 과거 전생 전생겁으로부터그 인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이없나니라 막비라 그러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불교적이죠. 그러니까 다 전생 전생으로부터 원인이 있어서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역시 과거생 중에 또한 이것은 과거생 중에 공양, 제불하야제불께 공양을 해서, 동종, 선근하야, 함께 선근을 심어서, 방시, 바야으로 비로소, 등문, 여상, 돈교, 득법지인 하니라. 그, 여상, 위와 같은, 돈교, 득법지인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법을 돈교라고 그런거죠, 돈교. 그래서 돈교에 대하여, 득법한, 여기서는 이제 인유, 내력, 그 득법한 내력을 등문이라, 들을 수 있었나니라, 등문 그러면 들음을 얻었다 이 말인데 그거는 들을 수 있었다. 뭘 들을 수 있느냐. 돈교 득법지인을, 돈교는 선법인데 그 선법에 대해서 어 이제 득법을 했다 이거죠. 법을 얻는 그 내력, 내력을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들을 수 있었느니라. 근데 이 돈교라고 하는 교는 시선성 소전이라 옛 선이라 그러면 선대 이제 이게 이제 선 그러면 돌아가신 분뭐 돌아가신 분을 선이라 그러지 살아있는 분은 선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사망할 망자 망자도 쓰고 그러는데 스님들한테는 망자를 안 쓰고 먼저 선자를 쓰죠. 선모, 뭐, 선사 먼저 선자하고 스승사자하고 선사 그러면 돌아가신 스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망부 이거보다 선부 이게 이제 훨씬. 격인어. 선부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부라고 그고 선모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모라고 그러지, 지금 살아있는 어머니는 선모라고 안 하거든요. 윕했을 때꼭망자모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망보다도 선자모 이랬으면 훨씬 더 낫겠구만. 꼭 망자모, 망. 망자만 그렇게 쓰는데, 그는 그, 먼저 선자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성의, 그, 옛 성인께서 전한바라. 선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옛, 진용하신, 그런 고성들이 전한 바라. 불시해능의 자기 지혜다. 이것은 해능의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원문 선성교자인데, 선성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할 진데, 어떻게 해야 듣느냐? 강령 정신물려하고 각각 정심으로 듣고, 각각 정심으로 듣도록 하고 듣고, 각자 제외하여 각각 스스로 의심을 다 제거하여야 여선대성인으로 무별이니라. 저 선대성인과 같이 다름이 없을지니라. 하여금명자가 거기 이제 사역조사인데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선성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들은 각각 정심으로 듣고 각각 스스로 의심을 제거해서 선대성인과 같이 다름이 없게 하여야 한다. 영자는 꼭 하게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아니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그 위에다 영자를 놓은 거죠. 이제 다른 본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그, 기능의 전의, 뭐 오법 전의라고 해가지고 그 법을 깨닫고 의발을 전했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끊어지고 밑에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더기 본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